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영원 프로입니다 우리가 백스윙을 하다 보면 몸이 뒤집어지거나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오늘은 왼 팔꿈치 위치를 제대로 잡음으로써 조금 더 안정적인 백스윙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두 개의 샷을 치면서 두 가지의 백스윙을 딱한 부분만 다르게 했는데 백스윙의 모습이 첫 번째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왔고 두 번째 거는 몸이 들리면서 흔들리는 그로 인해서 다운스윙도 약간 엎어치게 되는 모습을 만들게 되는데요그 다른 점이 어떤 점이냐 바로 왼 팔꿈치의 위치입니다 백스윙을 갈때 테이크백을 보내고 자연스럽게 코킹을 하게 되면서 클럽은 헤드가 회전을 하면서 올라가게 되는데 헤드가 회전한다라는 것은 우리 몸이 회전을 하니까 클럽의 헤드가 회전을 하는 것이 몸이 아니라 팔에 의해서 클럽 헤드가 회전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 팔꿈치의 이 바깥쪽 접어지는 부분이 내 몸과 같은 방향 정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된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클럽을 들어올릴 때 몸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조금 더 안정적인 백스윙을 만들기 위해서는 백스윙 탑에서 왼 팔꿈치가 바라보는 곳이 아래쪽이 되게 팔꿈치가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팔꿈치가 나의 정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왼 팔꿈치가 아래쪽을 바라보게 오른 팔꿈치가 아래를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지만 오른 팔꿈치만 신경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백스윙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왼 팔꿈치가 아래쪽을 바라보게 백스윙 탑을 만들어 주신다면 지금처럼 몸이 들리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인 백스윙 탑이 나오게 됩니다 몸의 회전 팔꿈치가 아래를 바라보면서 코킹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처럼 왼손등도 굉장히 쉽게 펴지게 되고 다운스윙도 올라갔던 길 그대로 굉장히 편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백스윙 안정적인 다운스윙을 만들어주면서 큰 미스 없이 볼을 칠 수가 있게 됩니다 백스윙 때 몸이 뒤집히시는 분들 백스윙 때 팔꿈치가 벌어지시는 분들은 최대한 셋업 상태에서 양팔을 모아두고 모아둔 상태 그대로 몸의 회전 그 후에는 팔이 올라가도 크게 상관없으니 테이크백의 시작 부분을 팔꿈치를 이렇게 몸 안쪽으로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 몸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왼팔꿈치 접히는 이 아래쪽 부분을 몸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테이크백을 해주시면 백스윙 때 몸이 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백스윙 탑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은 드라이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특히나 드라이버의 경우는 클럽이 높게 올라가는 것보다 낮게 쳐져서 회전을 해주는 동작이 조금 더 드라이버를 잘 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클럽을 이렇게 뒤로 돌리시는 분들이 그로 인해서 팔꿈치가 옆을 바라보고 몸이 뒤집어지는 백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드라이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팔꿈치를 몸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테이크백 그 상태에서 코킹을 해주신다면 지금처럼 팔꿈치는 아래쪽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보다 더 안정적인 몸이 잡힌 백스윙이 나오기 때문에 다운스윙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이앵글이 무너지지 않고 축이 무너지지 않고 훨씬 더 안정된 자세에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 때 몸이 들리시는 분들은 왼팔꿈치가 어디를 향하나로 확인해보시고 을 테이크백 때 조금 더 안쪽으로 밀어넣는 동작을 하면서 백스윙을 가는 연습을 해주신다면 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전보다 훨씬 더 몸이 들리지 않는 백스윙을 손쉽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범스 골프 이경문 프로였습니다.